수심 5 m 의 풀장에서 힘차게 내려가는 프리다이버의 모습이 멋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편안하게 유형을 즐깁니다. 이곳은 청정울진에 자리 잡고 있는 울진해양 레포츠센터입니다. 울진해양 레포츠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체육 시설이 폐쇄되거나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청정 울진의 가치에 걸맞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해양 관련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판입니다. 센터 자체가 뭐랑 이제 넓은 부지에 숙박도 22개의 이제 숙박 시설이 있고 그리고 풀 자체도 우리가 38m에 18m에 그리고 깊이 5m의 잠수 풀을 대형 풀을 갖추고 있고요. 물도 이제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물 관리에도 노력을 하고 물 온도에도 우리가 연중 28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프리 다이빙이랑 스린스쿠버 스쿠, 다이빙을 같이 겸해서 같이 할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라는 이제 체험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박 4일 과정을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라이센스 취득반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야간도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은. 이제 야간에도 충분히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지켜발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전체 방역 소, 소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항상 입구에서 저희들 체온 재고 그리고 방민록 작성을 하시고 손소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이제 위생에도 좀더 신경 을 쓰고 있습니다. 울진해양 레포츠센터는 2020년 울진군의 위탁을 받아 새롭게 시설을 정비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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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을 실시한 후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가 울진 여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예. 좋은 광사님다 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시설도 낫다 그랬고. 그 울진? 저는 여러 번 왔어요. 네. 여기 네. 친구는 네. 저기, 저기 뭐지 처음 왔고요. 음, 음. 음.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쿠버를 도전하게 됐죠. 네. 이제는 물속에서만 있으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답답했는데 그냥 뻥 뚫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